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장품 알려주는 공제남자 황홍남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엇을 소개해드릴거냐면 약간 뷰티에 있어서도 되게 재밌는 툴이라던가 제품이라던가 이게 여러가지 나오고 있는 추세예요 그중에서도 오늘 약간 좀 재밌으면서도 아이디어 좋은 제품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에이플비에서 나온 퍼즐소비라는게 있는데 자기 피부타입에 맞게끔 딱딱 조각을 해서 제가 조각을 꺼내봤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 두개 있으면 이거를 퍼즐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 했더니 지금 반원이 생성이 되었죠 반원이 나머지 네 개도 해서 비누를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품망 같은 것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거품망에 넣어서 물을 붙인 다음에 제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어, 눌러주고 물이 묻힌 상태에서 꾹꾹 눌러줘서 한 이틀 정도 가만히 두면은 비누가 붙더라고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어, 제 피부 타입에 맞게끔 약간 건조하면서 덜 민감하면서 이렇게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네가지 구성 세트를 짜서 비누를 만들어서 지금 사용중인데요 있는 중이라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보시면 저는 한 이틀 정도 냅뒀기 때문에 이 사이사이 퍼즐 대각 묶음이 다 메꿔졌어요. 굳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보세요. 안 빠지죠?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생각 자체가. 재밌어서 좋기도 하고 또한 성분 자체도 굉장히 자기가 뒤에 보면 은 이런 패키지 같은 데 보면 은다 써져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성분이 뭐가 들어가있고 그리고 어 어떤 피부가 쓰면 더 좋은지에 대해서 이렇게 박스에 보면 은 이런 식으로 다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 피부 타입에 따라서 네가지 조각을 구성해서 본인만의 비누를 구성해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클렌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는 토너를 바르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도 약간 추세가 바뀌는 게 기존 토너 같은 경우는 예, 이렇게 그냥 부어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약간 이제 소비자들도 약간 지루하단 말이에요. 지루하기보다는 귀차니즘 이죠 어떻게 보면 귀차니즘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어 쓰는 토너보다는 펌핑되는 토너를 추가하고그 다음으로는 이제는 미스트로 나오면 딱 좋겠죠. 사용하기도 편하고 이 미스트도 역시 앞에서 소개시켜준에이플비에서 나온 미스트인데요 이 미스트 같은 경우는 얄쌍하게 생겼어요 생기고 제형도 뿌려볼게요 한번 그냥 물처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형도 네, 보습감이 일단 좋고요 수분이 즉각적으로 공급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소개해드리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제가 화장품 성분을 항상 강조하잖아요 센텔라아시아카라는 성분 다들 아시죠? 마데카소 크림, 마데카소 사이드 그런 피부 재생과 회복에 좋은 그런 성분의 그 원료인 센텔라아시아카 추출물이 92% 병풀 잎수가 92%가 포함되어 있는 리스트예요 병풀 입수가 들어있으니 아무래도 자극된 얼굴을 더욱더 진정시키는 데 효과도 있고 그 다음으로 피부 재생이나 뭐 흔적 완화라던가 그런 데더 도움이 되는 제품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이 제가 제 오늘 아무래도 준비한 컨텐츠가 랩핑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알려드리고자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클렌징과 이러한 미스트, 토너죠 토너로 피부를 정돈한 이후에는 마스크팩, 수분 마스크팩 같은 경우 하나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쓰는 거 보여드릴게요. 다들 아시죠? 이 마스크팩을 하나 한 후에 그 다음에 이런 아르간 오일을 듬뿍 발라서 얼굴에 씌워줘요. 이게 바로 랩핑이라는 건데요. 그냥 수분을 피부에 넣어줘요. 넣어준 다음에 그럼 피부에 수분이 가득 차 있겠죠? 그대로 랩 싸서 그냥 날라가지 않게끔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랩핑 말 그대로. 근데 이랩 대신에 오일을 사용한다는 거죠, 피부는. 그래서 이 오일을 이용해서 슥슥슥슥 바른 다음에 얼굴에 쫙 묻혀주세요. 그리고 나서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자요. 바로 자면 다음날 피부가 수분이 굉장히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용해서 을해이에 마스크팩 그리고 오일을 해서 래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여름은 모르겠지만 이런 겨울 같은 경우는 피부가 굉장히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래핑 방법을 이용하시면 더욱더 좋은 피부 관리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이러한 래핑에서도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클렌징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찌꺼기가 남아 있고 피부 각질이 막 쌓인 상태에서 오일을 덧발라주고 막 쌓아둔 상태에서 피부를 그냥 숨도 못 쉬게 약간 덮어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드름도 생기고 트러블도 많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한테 맞는 클렌징 제품을 선택해서 깨끗하고 올바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제 채널.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